이렇게 뾰족뾰족해요. <웃음> 뾰족뾰족해. 빨리기지를 해주면 평평한 데서 중간에 가 이렇게 꺼집니다.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물을 줬었을 때 물들이 찢어진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. 와... 네, 그러면 어, 이 비닐한 두둑 안에 수분 공급이 잘 되고 수확할 때 한쪽편 반반 잘리게 되어 있죠. 이렇게. 와... 당기면 그냥 다다다닥 다 이렇게 그냥 쫙 찢어집니다 이런식으로 그냥 당겨내면 양쪽에서 남자든 여자든 비닐 걷는 작업을 아무나 다할수 있습니다